안녕하세요. 가오짱입니다. 인사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아모로굴입니다. 첫째, 첫째, 안녕하세요. 아모로굴입니다. 오 그렇답니다. 로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담 하나 맞출 수 있겠죠? 저번에 저 닮았다고 했던 그 친구 맞추는 거 어때요? 아 고우라이? 네. 단다이킷 말고는 네. 아직까지는 좀... 겉장은 할수 있습니다! 당연히 해야지 <웃음> 그렇군 당연면이야지훅 <해야죠.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? 눈 쓰신 줄 알아요? <웃음> 예고프다고?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아우장은 평소에그러고 있습니다 고양이 소리. 를해이 자기가 고양이 라고 나한테 비밀이라고 <웃음> 하지만 난다알고 있지롱 이 소리. 고양고무대 언제 고 점점 김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, 목적지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곧 예, 도착입니다. 김포에도착했습니다 잠시 후회입니다 이어서 목지금방어저거 맞죠? 아, 역시 역시 내 네, 기억은 건담보다 먹을 거에 정신이 팔리는 우리 가업장입니다 건담 마크가 이렇게 딱 보이고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명 건담 카페라고 하는 곳입니다 코드지 김포에 있고요 이렇게 건담 여러 가지 종류도 들 있고 피규어도 있고 이렇게 음료, 디저트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에, 컵에 로고가 붙어있는거 이쪽 다? 어 이렇게 뭐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건 아닌데 유명한 제품들은 다 있네요 비교도 있고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생겼나고 하면서 보고싶게돼 있고 네, 전버 브레이드 건담을잘 <웃음> 만들었습니다. 이번 페이퍼 크래프트 시야 아, 역시 원단만 이지 등급 아 게임 좀도 어요 아, 간단하게 게임도 이수 있게 어 있네요. 아, 쟤는 이제 빔라이프요빔라이프 위쪽으로 올라올까요? 이렇게 전시한 또전시의태놓기 피규어들 포토존. 전담 <웃음> 손에 앉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. 뭔가 좀손 사이즈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.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있요자 오늘 뭘 만들까요? 아, 보자. RG 등급, MG 등급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될 것 같고 HG, HG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RG가 리얼 그레이드라고 해서 사이즈는 HG 사이즈면서 프레임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있는 이런 등급 HG 등급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아 건캐논도 괜찮죠. 건캐논. 아 건탱크도 있고. 아 역시 초대 건담 시리즈 중에 얘는 다리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하지만, 네, 다리가, <웃음> 다리가 없으니까 <없네요>. 패스하겠습니다. <웃음> 이제 아 <아유>, 좋은 키트가 <웃음> 많이 보이는데 건캐논을 오늘 만들고 이 네오지용은 촬영을 합시다. 이 키트가 있어요. 가오짱 <웃음> 아, 평소에 저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. 평소의 맞을알라래 <웃음> <웃음> 오! 푸띠가이 아가이 귀엽게 만든 버전이라고 했잖아? 오예요저도 아, 네. <웃음> 만들겁니다 어. 퍼스트 건담, 건담 마크 2, 제트 건담, 더블 제트 건담 이런 식으로 적극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<웃음> 야 이거는 이제 그 G건담이라고 이동무트 전 G건담이라고 거기에 애니,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건담 들같니다 아이들 건담으로 격투기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제 도구는 다 챙겨왔습니다 네. 여기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던테노 그럼, 그렇구나 그럼, 그럼. <웃음> 저희도 방송 종료 할게요 완성했세요 아, <웃음> 지금 10시 마감시간이라 빨리 나가야 돼서 얼른 보여드리도록 다 <웃음> 오늘도 제가 거의 다 혼자 만들었어요 뭐 목소리만 해서 막혼 봐주긴 <웃음> 했는데 진실은 라이브를 보시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어쨌든 완성했어요 음. 네 데칼도 다 붙였고요 무광마감 한번딱 뿌려주면 좋겠다 무광마감하는 데서 다 날려줄게요 네, <웃음> I'm n o n e